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들쌤입니다. 네, 역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진짜 포토샵 할 거야. 자 포토샵을 키고 일단은 소스가 우리가 필요한데 소스를 뭐 우리 사생활적인 소스는 쓰지 말자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어, 디자인에 필요한 어떤 소스들 사진들을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알려줄게.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사진 뭐 어떤 게 있다 그러면 키워드그 네. 치면 돼. 근데 얘는 다 영어로 그냥 쳐야 되는 좀 단점은 있지만 옆에 보면 리소스라고 있지 이 네. 프리픽 사이즈에서 여기 위에 검색창에서 리소스를 이렇게 탁 열면 음 공짜 이미지 이 프리미엄 이라고 해서 왕관이 붙어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건 돈 내야 돼 다운받으면 네. 벡터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로 그린 거 사진이 아닌 거 같은 느낌? 벡터 네. 포토말그도로 포토 응. PSD는 포토샵으로 만든 파일 같은 거 그럼 아이콘은 단색으로 이루어진 오, 어떤 그래. 이미지 네. 아이콘이라고 할지 우린 지금 사진을 쓸 거거든 그래서 프리 포토 이렇게 찍어놓으면 그것만 검출을 해주거든 네. 어떤 사진을 한번 봐볼까? 인물 사진 중... 인물? 네. 나는 가족이 좋다 패밀리 하자 패밀리 <목소리> 이런 사진이 있네. 아니, 네. 여기 있는 사진들이 있잖아. 보면 네. 대부분 다 되게 포토그래퍼가 잘 찍은 사진들이 많아. 네, 그래서 맞아요. 수정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사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이거 이거? 네. 어. 자, 그러면 클릭을 하고 여기 다운로드 있지? 네. 회원가입을 하면 하루에 20개 이상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을 때큰 용량의 사진은 여기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저장은 되긴 데 다운로드를 눌러서 공짜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된다. 다운로드가 뜰 거야. 앞축 풀어볼게.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죠 사진을 네. 열면 자, 포토샵에서 이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픈이라고 보이지? 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해도 되고 첫 번째 방법이고 파일 메뉴에 가서 오픈 있지? 네. 이렇게 열 수도 있어. 탐색기를 미리 이렇게 띄웠잖아? 네. 파일 보이지? 네.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 놔도 돼. 저번 그 강의에서 탭으로 열지 않겠다라는 아, 네. 걸 했었지, 그지 환경 설정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야. 음. 여기 위에 보면 요거 뭐야? 8명. 이겠지 그지? 네. 사진 이름이고. 뒤에 골뱅이 붙어있고 66.7이건 뭘까? 축소했 지금 그렇고. 축소된 크기겠지. 네. 100%가 더 크겠지? 네. 여기 보면 RGB라고 돼있잖아 네. 얘는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총 천년색 사진이다. 음. 그리고 8이라고 붙어있지. 이 8의 의미는 8비트야. 8비트. 쉽게 말하면 0부터 255까지야. 이게 이제 색을 표현하는 단계야. 야, 새 창을 한번또 열어볼게. 파일을가지고 새로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있지 네. 그럼빈 종이가 필요하잖아 네. 그빈 종이를 뉴로 꺼내 네. 그러면 얘가 뭔가를 물어봐 뭔가 내가 새로 창을 하나 열겠다 네. 그러면 뭔가를 만들겠다는 의미잖아 그러면 명함을 만들겠다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게 뭐가 있어 명함은 출력할 거지 네. 인쇄할 거잖아 네. 그다음에 크기를 알아야 되지 네. 이두 개만 하면 끝이잖아 음. 그러면 봐봐 명함 만든다 쳐보자 네. 네, 이거 리센트 눌러놓으면 돼. 음. 최근 거. 네. 자, 명암은 인쇄물이지. 네. 단위를 밀리. 밀리. 자, 그 다음에 높이는 한 5.96cm 정도 돼. 그치. 세로 명암. 네. 이렇게 하면 가로, 가로 명암이네. 네. 되시겠지. 그치. 이 단위를 위스하고 하이트가 있다고 해서 매번 바꿔줄 필요는 없어. 음. 응. 기준으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네. 오케이? 해상도는? 둘 중에 하나잖아. 70이 아니면 300이라고 그랬지. 네. 얘는 얼마로 잡아야 돼? 300. 왜? 그지 인쇄할 거니까 점이 보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네. 300으로 잡아. 모든은 인쇄하는 거니까 응. 밑에 C M Y K 맞아. 네. C M Y K 네. 이렇게 하면 돼. 궁시렁 궁시렁 얘기하면 네. 소리 안 들어간다. 아, 네. 어, 맞습니다. 오디오 다먹힌다자 네. 이렇게 하고 열전화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네. 실제로 명함을 대보잖아. 약간 더 커거든. 이제 축소를 해서 네.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보통 작업을 많이 해. 음... 응. 내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뭔가를 올리고 싶어. 네. 어, 1080에 1080이라고 그랬잖아. 그 정사각형으로 뭔가를 많이 올린다고 치면. 자, 그걸 내가 찍은 사진을 바로 폰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멋있게 뭔가 디자인을 해서 광고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올리는 거 많이 봤잖아. 네. 자, 새창 열어 볼게. 그럼 네가 먼저 입력해 봐 봐. 1080. 응. 어, 아까 다니는 1080. 1080에 다니 픽셀. 그지 어. 그거가 다음 바꿔야지. 음. 저거 실수 많이 한다. 숫자부터 먼저 넣어놓고 단위 바꾸잖아. 네. 그럼 바뀌어버려, 그게. 네. 자, 그다음 해상도는? 72? 근데 왜 72로 넣는지 아냐? 아니요. 모니터가 그거밖에 표현을 못해. 아... 300을 넣어도 인치해. 똑같이 보여. 네. 72를 넣어도 똑같이 보여. 음... 그럼 300 넣으면 용량만 음... 하잖아. 수입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72로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색깔. 칼라모드. 응, 네. 칼라모드. 이거는... RGB. 맞아. 왜? 네. 모니터에 표현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열기를 하잖아? 비례로 딱알아야될게 이게 명함 크기보다 좀 크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 거지 네. 얘는 인스타그램의 화면보다는 훨씬 더 커보이지 네왜 지금 픽셀은 둘다 픽셀을 얼마로 쓰고 있을까 이 노트북에 네. 맞는 픽셀 맞는. 크기를 쓰고 있는 네.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요 화면을 요 화면을 나중에 폰으로 가지고 가면 네. 폰 가로에 딱 맞게 정사각형으로 나올 거고 음. 요 놈은 내 손에 딱 맞는 그 인쇄 명함 크기가 되는 거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네가 원래 알고 있는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 네.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이걸 로 디자인을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이거좀 제법 크지? 네. 내가 보기에는 공간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넣잖아 네. 글자도 네. 한 백자 넣었어 네. 그러면 폰에서 볼때 어떻게 보여? 글자가 안보이겠 깨알같이 보이겠지. 네. 그러면 읽기 싫겠지. 음. 안 그래도 폰작은데 네. 폰에 넣었을때 생각해서. 그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읽기 편하게. 음. 막 깨알같이 있으면 니도안 읽고 그냥 넘어가지 않냐. 음. 네. 귀찮으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음. 거고. 명함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제법 크잖아. 네. 제법 크다고 해서 글자를 또 많이 넣거나 막 깨알같이 하잖아. 인쇄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 글자 되게 깨알처럼 보이겠지. 그명함을 받으신, 눈이 나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돼. 네. 디자인은 만들었잖아. 내가 쓰려고 디자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네. 만들어서 남한테 보여주거나 네. 남한테 주거나 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잖아, 디자인들은. 네. 그래서 그 남이 내 거를 봤을 때 편안해하느냐, 익숙해하느냐, 정보 전달이 잘 되느냐 내 눈에만 이뻐 보이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지, 기준이지. 내가 눈 좋다고 해서 글자 깨알같이 쓰면 안 된다. 작업을 할 때, 새 창을 낼때인쇄용일때 네. 세팅하는 방법과 인쇄용이 아닐 때 세팅하는 방법도 이제 이해가 됐지. 네. 그러니까 요거를 확실히 잡고 가야 돼. 얘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제 인쇄를 하나 하고 싶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잘라야죠. 음. 자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다 쓰고 싶을 때도 있잖아. 어...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서 네. 이미 어... 사진관에서 뽑을 수 있는 규격이 있는 경우잖아. 포토 고르고 모든 프리셋 다 보겠다. 이렇게 누르면 쫙 열리거든? 여기에 집어넣을 었때 맞는지 모자라는지 알 수는 없어. 왜냐하면 해상도가 틀리기 때문에 사진은 지금 단위가 72잖아. DSLR로 찍든 뭘로 찍든지 간에 무조건 해상도는 72야. 네. 크기만 다를 뿐이야. 음... 폰으로 찍으면 최대 크기가 한 요정도 돼. 네. 근데 DSLR로 찍으면 한 요정도 된다. 네. 그런 생각하면 돼. 음... 그러면 요만한 사진이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그 사진을 4분의 1로 줄여야 봐봐 72하고 300은 약 4배 차이가 나잖아. 가로로 두배 2배, 세로로 두배를 줄여야 네. 그 300의 밀도가 나와. 중이 사진은 얼마 정도로 인쇄할 수 있는 사진이냐를 감안을 한다 치면 속성. 그러니까 네. 윈도에서는 우 속성이고 여기서는 가져오기지 크기가 나오잖아. 가로가 3,200 정도가 나오지. 네. 그러면 얘를 나누기 이 하면 1, 네. 1,600 픽셀 정도가 나오겠지, 그렇지? 네. 픽셀이야. 네. 인치 단위도 아니야. 뭐 세로는 이분의 네. 일로 나누면 천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 네. 가로 두 배로 줄고 세로 두 배로 줄어버리니까 네 배로 중계되겠지. 네. 그러니까 밀도가 4 0까지 올라가. 새 창을 하나 꺼낼 때첫 화면에서 제일 만만한 4대6짜리 한번 보자. 네. 이게 제일 많이 뽑는 거거든, 실제로. 네. 어디 놀러가서 뽑을 때. 리고 네. 지금 아까 사진이 가로로 길었지? 그럼 얘도 가로로 길게 하자. 단위가 인치야. 픽셀로 바꿔볼게. 이렇게 나와. 가로가 얼마였지? 3,200. 3,200. 1,600 정도였지, 그지 네. 약간 모자라지. 네. 높이도 약간 모자라지. 네. 4,6에 넣기에도 약간 작은 사진이란 뜻이야. 어, 이해되지? 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새창 열어볼게. 네. 4,6판짜리 사진 열었다. 얘백이지 네. 얘는 100보다 김치? 작지? 네. 근데 얘가 더 크다며? 왜 작냐? 네. 단위가 틀려서 그래. 72 해상도, 얘는 300 해상도거든? 자, 네. 한번 넣어볼게. 얘를 복사를 네. 해서 옮긴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거의 비슷한 게다 선택하는 개념이 뭐지? 몽땅 선택하겠다. Ctrl-A 하면 다 선택되지. 음, 네. 여기도 똑같아 거의. 얘를 선택을 하고 Ctrl-A, m a 은 Command-A지? 하면 음. 이만큼이 선택됐다는 뜻이야. 네. 복사는 어떻게 컨 Ctrl-C, 아, 네. 그 다음에 붙여넣을 대상에 와서 컨트롤 V 안에 들어오겠지. 네.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 맞게. 음. 응. 이렇게 해야지 이 사진은 밀도가 올라가서 여기에 딱 맞는 사진이 나 원래부터 어느 정도 맞는 사진이야네 네. 이렇게 하면 인쇄를 했을 때별 문제가 없어. 네. 이렇게 하면 4인치, 6인치짜리 사진을 어, 화면 깨짐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음. 이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그거야 내가 뭔가 새 작업을 할때 네. 사이즈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단위를 쓰냐 해상도가 뭐냐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뭐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실컷 다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커버리거나 아니면 출력했을 때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있 출력을 해야 될 건데 RGB로 만들어버렸다? 네 그럼 출력했을 때색깔좀 틀려 모니터랑 많이 다른가요? 그러네. 제법 틀리게 나오는 색깔들이 있어 어. 특히 형광색, 핫핑크 뭐 이런 계열들 좀센 채도들을 쓰면 네. 좀 많이 차이가 나, 그런 음, 것들은. 그래서 음. 아예 처음부터 감안을 하고 네. 작업을 하려고 러면 CMYK로 놓고 작업을 해야 돼. 음. 그 다음에 내가 웹으로 뭔가를 작업을 할 거다. 네. 온라인으로 뭔가 올리는 이미지를 작업할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해상도를 올려버렸다. 네. 하면 쓸데없이 용량만 많이 차지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음. 그리고 단위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음. 그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새 창을 열었을 때좀 주의할 <웃음>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처음에는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까먹잖아. 네. 응. 그래서 이게 스코나될 때까지만 조금만 있으면 거의 자동으로 어, 신경 안 쓰고도 할수 있는 정도가 될 거야. 음.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자, 우리 혁도가 복귀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줄 겁니다. <웃음> 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뤘는데, <웃음> 네.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을 내가 짚어줄게. 한번 네. 자, 새창 꺼내는 방법을 배웠지?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여는 방법을 배웠지. 네. 오픈. 어. 응. 그두개 네. 단축키가 뭐였지? 오픈. 오픈은 명인데 new... 네. 오픈은 커맨 여기서 커맨드. 맥에서는 오. 커맨드 오. PC에서는 컨트롤 오. 그렇지. 네. 그다음에 새로 창 열기는. 새로는 뉴로 하면 돼. 뉴 엔. 그래. 커맨드 N 컨트롤 N 컨트롤 N, 맞아. 자, 그다음에 새 창을 열었을 때 인쇄를 할 거야. 뭐뭐 신경 써야 돼. 인쇄를 하면 일단. 그 내한테 설명하지 말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설명. 네, 인쇄를 할 때는 인쇄를 할 때는 응. 컬러 모드를 그 C M Y K, -K. 맞아. 네, 그걸로 어. 해야 되고 설정해야 되고 어. 단위는 단위는 해상도 단위는 해상도 단위는 8비트? 아, 해상도 단위 그. 인치당 점의 네. 개수가 몇 개? 인쇄할 때는 300. 응. 네. 300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응. 아니, 네. 아, c m k 네. 3 0 CMYK 300. 요것만알면 되지. 단위는 단위? 어떤 단위? 말씀해 주세요. 새 창을 걸리면새 창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새 창의 단위. 센치냐 밀리냐? 아, 아. 센치, 밀리. 응. 네. 그거잖아. 네. 그러면 인쇄를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내가 SNS로 뭔가 올릴 거야. 이런 거 네. 만들 때는. 그거는 일단 네, 칼라, 보고 칼라, 칼라.. 모드를.. 아 보고하면 생각이 안 나요. <웃음> <웃음> 칼라 모드를 RGB 응. 그걸로 설정을 해야 되고 응. 그리고 어, 해상도를 72 왜? 모니터가 그거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래. 아.. 응. 스크린이 표현을 아, 못해서.. 그렇게 해서 72 응. 그, 이제 그 넘어가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응응. 72로 설정을 응. 해야 되고 응. 응. 응. 그리고 단위를 픽셀로 음. 네,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까? 그거 말고또 있었던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맞죠? 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어, 결과물을 화면으로만 보는 것들을 만들 때는 크기의 단위는 픽셀, 컬러 모드는 RGB, 해상도는 72. 음. 세 개만 외우면 돼. 인쇄물 만들 거다. 출력할 거다. 집에 있는 프린트로 뭔가를 할 거다. 라고 할 때는 CMYK 네, 단위는 실제 측량된 종류의 단위를 쓸 거니까 밀리나 센치. 그 다음에 해상도는 촘촘하게 망점 안 보이듯이 나와야 되니까 네. 300으로 세팅을 해야 아무 문제 없이 출력을 할수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네. 정리 됐습니까? 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 확실히 알았으니까 네. 이제는 틀리면 네. 어, 알아서 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안녕. 네. 아, 어렵네요 <웃음> 아직까지는 이론이라서 좀 그래